준종아담과 하와가 살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많이 있었어. 군침이 살살 도는 맛난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많았지. 사과, 배, 자두, 복숭아. 음 맛있겠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이 과일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 에덴 동산에는 특별한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단다. 그 나무에도 맛있는 열매가 달려있었지. 하지만 그 열매는 먹을 수 없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너희가 이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아주 불행해진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될 거야. 이 나무 가까이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어느 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산책하고 있었어.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이 모든 것을 직접 만드시다니 하나님은 정말 솜씨가 대단하셔. 동산을 거니고 있노라면 이런 감탄이 저절로 나온단다. 그러다가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가 있는 나무 근처에 오게 되었지. 그때였어, 뱀이. 스륵 하고 하와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하와는 뱀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았어. 그때까지 하와는 무섭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거든. 뱀이 말을 걸어왔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과도 배도 자두도 어떤 과일도 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아니야. 하와가 대답했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어. 딱이 나무 열매만 빼고 우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된대. 글쎄, 하나님께서 너에게 희 거짓말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걸 먹는다고 죽을 리는 없거든. 만약 내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뭐든지 할수 있게 될걸?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는 건 당연하지. 뱀이 하는 말좀 들어봐.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 뱀이 한 말이 사실일까? 정말 하나님처럼 뭐든지 할수 있게 될까? 하와는 그 나무를 쳐다봤어. 열매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하와는 나무에서 열매를 하나 땄단다. 열매를 따는 것쯤은 괜찮겠지? 그런데 그 열매에서 얼마나 달콤한 냄새가 나는지. 이런 이런 어리석은 하와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니겠지? 그런데 하와는 열매를 먹어버렸어. 조금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렸단다. 이제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을까? 아니야. 오히려 하와는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 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되었지. 하와는 나무에서 열매를 하나 더따서 아담에게 주었어. 당신도 이 열매를 한번 먹어보세요. 아담은 하와가 시키는 대로 했단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면서도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하와가 먼저였어.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따라 했단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 열매를 그만 먹어버렸지. 그리고 두 사람은 불행해졌어. 모든 것이 달라졌단다. 슬픈 마음이 들었고 겁도 났어. 아담은 갑자기 자기가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 부끄러웠단다. 조금 전까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와 앞에서 옷을 안 입고 벌거벗은 자신이 부끄러웠어. 하와도 아담 앞에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 그때까지 하와도 아담처럼 옷을 안 입고 있었거든. 두 사람은 나뭇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었어. 몸을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말이야. 저녁이 되자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셨어. 아담과 하와는 너무 무서웠단다. 두 사람은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르셨지.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두 사람은 더는 숨어 있을 수가 없어. 결국 앞으로 나왔지. 하나님께서 물으셨어.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지? 혹시 먹으면 안 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아니겠지? 하나님,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저에게 주는 바람에. 아담이 이렇게 말하자 하와도 지세라 말했단다. 다뱀 때문입니다. 뱀이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정말 많이 화가 나셨어. 사탄에게는 더 많이 화가 나셨지. 왜냐하면 하와에게 뱀을 보낸 것은 바로 사탄이거든. 사탄은 나쁘고 심술궂은 천사야. 얼마 전까지도 사탄은 하나님의 중요한 종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시기하게 되었지. 자기도 하나님처럼 무엇이든 다할수 있었으면 하고 바랬어.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 되길 거부하고 하나님의 적이 되었어.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부수고 싶어 했지. 하와에게 뱀을 보낸 것도 사탄이었어.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불행해지자 아주 좋아했지.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하나님이 계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수 없게 되었단다. 마음씨 고약한 사탄은 이것을 아주 기뻐했단다. 정말 사탄은 나쁘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어.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았지. 그리고 먹을 것을 얻으려면 아담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야 하는 벌을 받았어. 게다가 두 사람은 슬픈 일도 겪어야 했어. 병에도 걸리게 되었지.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 벌까지 받았어.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벌만 주셨을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 하와는 자녀를 낳게 될 거야. 그 자녀도 또 자녀를 낳게 되겠지.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그 자녀 중에 아주 특별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거야. 그 아기가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이란다. 예수님은 아직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어린아기로 이 땅에 오시게 되지. 그분이 커서 어른이 되면 나쁜 천사인 사탄을 벌주실 거야. 예수님은 사탄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해주실 거야.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조금 기분이 좋아졌지.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위해 손수 옷을 만들어 주셨어.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단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 했기 때문에 두 사람 대신 짐승이 죽어야만 했지. 그때부터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게 되었어. 사자는 사슴을 잡아먹었고 고양이는 쥐를 죽였지. 모든 것들이 아주 슬프게 변해버렸단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늘 돌봐주셨지. 언젠가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지는 때가 꼭 오게 될 거야.